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후. 네 오늘은 지즐이 앞서 보여드린 뭐 훌륭한 아주 째깍한 활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네, 준비물은요 되게 네, 간단합니다 일부 다이소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대형마트에 가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차량용 와이퍼예요 저같은 경우는 롯데마트에서 4,000원 주고 간단하게 샀고요뭐 뭐 자동차 공업사라든가 이런데서는 에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에, 돈도 안 드리고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자이 친구로 한번 재미있게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고고쇼! 자 첫번째는요 네. 이 안쪽에 와이퍼에서 핵심적인 부품이 딱 한가지만 필요합니다 바로 스프링판재라는 건데요 자 일단은 분해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친구를 이렇게 하면은 위에가 벌써 갈라지게 되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네 고무 부분만 떼어내게 되면 이런식으로 스프링판재라고 해가지고 쇠로 되어있는 부분이 이렇게 두개가 나오는데요 무시하고 계속 고무만 이렇게 떼내도록 합니다 으아 마치 뭐 맛살 벗겨내는 그런 기분 자이 안쪽에 핵심 부품인 이 스프링판재 두개를 구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뭐 고무 부분 어디 잘쓸지 모를 것같은가 버려버리도록 하고요네이 친구는 뭐 필요가 없죠 저리 가두 친구만 있으면 되고요 기타 공구들은 톱이나 그라인딩 할수 있는 사포들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아무래도 활을 만들려면 실이 필요하겠죠 실은 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실도 되고 낚시줄도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공작에 들어가도록 하죠 우선 손쉽게 앞뒤 쪽에 있는 이 얇은 부분은 잘 부러지기 때문에 미리 부러뜨려서 읍쎄 버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라인더 또는 사포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긁어주도록 할게요. 자그 다음에 이 녀석을 잘라버리도록 할게요. 여기서 마킹한 대로 한번 접어 줘야 되는데요. 이런 모양이 되게끔 한번 쉬어 주도록 해야 되겠죠? 자, 휘는 거는 이 망치로 갖다가 두드러 패면서 한번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으취. 네이 정도 각도가 되게끔 한번 쉬어 봤고요 각도로 보면은 약 30도 더 쉬어 줘 가지고 맞춰 주도록 할게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죠. 그 다음엔요, 위쪽이랑 아래쪽에 이렇게 실이 꿰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올폭 파이게끔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. 그거는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줄, 줄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을 홀쭉하게 만들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. 이쪽이랑 이쪽에도 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충분히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, 이제 다이소에서도 구할 수 있는 뭐 수축 튜브예요 자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끔 어, 예쁘게 데코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먼저 검정색으로 한번 두께를 책정해 준 다음에 하얀색으로 실링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예쁘게 손잡이 만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쁘게 수축 튜브까지 다 껴가지고 아 뭔가 그럴싸하지요? 이제 여기다가 실이랑 그리고 이 귀에다가 이제 연결을 할 차례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까 잘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듭을 간단하게 하나를 만들 수 있죠 네, 이런 식으로! 두 번째 매듭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짜잔 자, 두 번째 매듭까지 너무 바짝 자르지 말고요 네, 약간 이 정도 삐져나왔죠? 이 정도가 남게 돼야지 이렇게 라이터로 꼬실려가지고 이렇게 붙여넣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잘 풀리지 않을 거예요. 네, 여기서 마무리하지 마시고요. 순간접착제를 여기다가 한 방울씩 끈에다가 적셔주세요. 그러면은 얘네들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대략적으로 만약에 휘었다 쳤을 때한 이쯤이라고 예상이 되죠 그러면 은 여기쯤에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펴게 됐고 자, 여기도 이렇게 팽팽하게 조치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는 두바퀴를 감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한번 가위질로 잘라주도록 한 다음에 꼬실려 가지고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될 거예요 되죠? 네 여러분 이런식으로 활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위에 스프링 철판이 이렇게 쉬면서 띠용 이렇게 발사가 됩니다 띠용 어느 정도 위력일지 한번 대충 봐보도록 할까요? 자 일단은 제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화살을 만들어 왔는데요 다음 영상 아마 다음 주쯤에 업로드를 시킬 건데요. 이 산적고지 다이소에서 500억을 지불하면은 이렇게 수백 개, 120개 가량을 주게 되는데요. 이 녀석의 한쪽을 자르게 되고 약간 이렇게 줄지를 하면은 이렇게 움푹하게 폐기에 돼가지고 여기 활 시위를 걸 수가 있게 됩니다. 의대요 정말 쉽죠? 위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본 다음에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셋, 준비, 준비. 둘, 준비. 하나, 둘, 하나, 발사! 한 명이 맞았어! 와우, 은성! 화살촉이 따로 있지 않고 산적 꼬지를 이용을 해도 이렇게 박힐 정도로 어마무지한 데미지입니다. 영상을 또 이제 다음 주에 빠른 시일 내에 올려가지고 네, 화살통이랑 반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쁘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합시다. 네,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. Yes, y